이렇게 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변하는 모드들은 뭐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 네비가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공돌아잼 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이하게 자동차 리뷰를 좀 할까 해요 그 이유가 음, 제 차가 며칠 전에 주차장에서 있다가 그서회수 테러를 좀 당했어요 그래서 서회수 테러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이제 렌트를 좀 해주고 뭐 그래서 렌트를 아우디 a 6그4호 TFSI 를 렌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5일 정도 제가 실제 운행을 좀했고요 그래서 운행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느꼈던 뭐 장단점 뭐 그리고 애들 둘 가진 아빠로서 뭔가 이 차에 좀 특화된 특징 뭐 이런거를 좀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음 그래서 우선 첫번째로 말씀드리면 제 차는 그 bmw 3gt 디젤 차량이구요 어, 2015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차가 나온 게 아마 올해 총가 작년 말인가 아마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뭐새차 느낌 나고요. 솔직히 뭐 키로 수도 지금 보면 8 3 0 0 k m 정도밖에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새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장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이 차는 가솔린 차량이라는 점이에요. 지금 잠깐 제가 엔진 소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시동은 좀 걸려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시동은 걸려 있는데, 근데 거의 안 들려요. 소리가. 그래서 이게 그 가솔린 엔진이라는 게 디젤 차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디젤 차 타다가 가솔린 차 한번 운전해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많아요 제일 큰 차이는 이 핸들에서 늦, 들려오는 그 엔진의 진동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가솔린 차는 아 그게 진짜 장점인 것 같고요 음 가솔린이다 보니까 뭐 최대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겠죠 이 차는 토크팔로 차, 타는 차가 아니어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 티맵이 있다라는 거고요 티맵이 있는데 이 티맵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분할 화면이 돼요. 그래서, 음, 이게 내비를 안내 받을 때이 부분에 이제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 좋았고요. 저는 지금 그냥 핸드폰을 이쪽에 이제 거치를 해서 그 그냥 핸드폰 자체에 그티맵을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장으로 이렇게 그 카플레이가 된다는 점은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에어이 제품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요, 요 부분에 에어컨 제어가 되는데 이제 앞에도 있고요. 요 지금 뒤쪽에 보시면 요 뒤쪽에도 에어컨 제어가 있어요 뒷자리에도. 근데 저희 애들이 아직 어려서 이런 거를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잘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절을 좀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리어 부분이 있어요 그 리어 부분을 누르면 리어 공조도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어 모드에서 뭐 제가 저희는 왼쪽에 첫째가 앉고 오른쪽에 이제 둘째가 앉는데 그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첫째가 이제 좀 덥다 오르면 이쪽을 제가 올려줘도 되고 뭐 이쪽은 뭐좀 그대로 두고요 뭐 그런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뒤 앞쪽에서 리어도 컨트롤 할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엠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보이시죠 요 지금 녹색 계열 비슷한게 보이는데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이는 거를 저희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있으나 마나 면차 성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요카 시트가 그, 나파가죽은 아닌 것 같은데, 음, 제 차는 내자, 내자예요. 그러니까 인조가죽이죠. 근데 인조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래도 꽤 부드럽고 좋은 질감입니다. 그래서, 가죽 시트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제가 요거는 진짜 제차 b m w 나 벤츠 차량 타시는 분들은 이거는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요 엑셀을 밟는 공간이 있는데 요 공간에서 지금 요요 요,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 요 부분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지금 bmw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거의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약간 이렇게 엉덩이가 나오고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돼요 벤츠는 이게 더, 더 심하고요 근데 아우디 차량은 이쪽 이걸 뭐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 미션 지나가는 부분이 크지를 않고 요 엑셀레이터 부분이 부분과 요 사이에 공간이 좀 넓어서 이거를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요게 진짜 제 기준에서는 굉장한 장점이었어요 이게 BMW 차량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운전하면 이쪽 부분이 엄청나게 땡기거든요 공간에 여유가 없고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근데 요거는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거는 이 차의 장점은 USB 포트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 차가 별로 없어 오래된 차라 좀 옛날 차라 그런 것같고요그 다음에 그문자 라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이제 차 문을 열면 이런식으로 요거 나오는데 요거 애, 요걸 보고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가 장점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지금 발로 아이 시동이 걸려있어서 안열리나 보네요 시동을 한번 꺼볼게요 지금 시동을 끈 상태에서 이 발로 여기를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열리더라고요 제 차는 전동이기는 한데 요발 된다고 이게 열리지는 않아요 발 되면 다시 닫히고요 이 기능을 와이프가 꽤 좋아하더라고요 뭐 저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어서 장점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는 사륜구동 이에요 그래서 사륜구동 이다 보니까 겨울에 윈터타이어를 끼는게 권장이 되지는 않아요 제 차는 지금 후륜차고요 후륜차다 보니까 윈터 안 끼면 큰일 나거든요 겨울에 어 제가 한번 잠깐 그 눈올 때한 10분 정도 운전을 해 봤었는데 진짜 경사 5도도 안되는 언덕을 못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무조건 한 11월 말 정도 되면 윈터를 끼고 그 다음에 한 3월 초쯤에 다시 또 이제 여름용 타이어로 바깥끼거든요그 비용이 어 바깥낄 때마다 6만원씩 들어가고요 윈터타이어를 또뭐 구매를 하면 윈터타이어 뭐 구매 비용까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비는 이 차는 4륜구동에서 빠져서 장점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휠이, 그 다음으로는 지금 휠이그휠 스티어링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가볍다라는게 운전할 때 가벼운게 아니고 이렇게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할때 굉장히 가벼워서 조절하기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여성분들이 운전할 때는 진짜 좀 편할 것 같아요 장점 또 하나 요 오토브레이크 시스템 아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요즘 차들은 다 있겠지만 제 차는 없거든요 좀 오래돼서 근데 다음에 차살 때는 요 오토브레이크 시스템은 무조건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시내 주행할 때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야 되는 거 하고 브레이크에서 발이 떼지는 거 하고 그 필요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거 옵션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뒷좌석이 좀 좁습니다. 이 뒷좌석에서 요 공간, 지금 요 공간이 제 차보다는 좀 좁고요. 이상하게 이 지금 요 미션 진행하는 부분에 턱도 조금 높아 가지고 조금 작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가 연비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연비가 안 좋은 이유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면 누적으로 제가 제 2차를 받으면서 그, 리셋을 한번 시켰어요. 근데, 음, 지금 연비가 한 12.7km? 제가 고속도로 좀 타고, 시내에 돌아다니고, 뭐 그랬어요. 전체 한, 어 130, 뭐한 140km 정도 탄거 같고요. 그때 연비가 12.7km니까, 그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아요. 제 차가 보통 시내 주행을 해도 16, 17은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가솔린 차량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연비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이게 스포츠 모드도 있고, 여기 보시면, 뭐, 효율 모드, 뭐, 뭐, 다이나믹, 이게 뭐, 스포츠 모드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드들이 있는데, 이 모드의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은, 않은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뭐, 효율이나 승차감이나 요, 지금 요, 효율, 승차감, 요런 부분들은 뭐, 좀 차이를,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다이나믹은 솔직히 좀 차이가 좀 나야 되는데 다이나믹으로 운전을 해도 엔진 반응이라든지 뭐 그런 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제차 같은 경우는 RPM이 뭐한 1000rpm 정도 바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운전하면서 좀 많이 좀 당황했었던 건데 보통 운전을 하면 시선이 이렇게 정면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제 차나 다른 차 같은 경우는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쪽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선이 한 요정도만 돌아가면 되는데 이 차는 이 임포테인먼트가 밑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가다가 내비를 조, 내비를 보거나 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선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내려가면 이쪽 위 시야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 좋고요 그리고 에어컨이나 뭐 이런거를 좀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내려와야 돼요 아, 이거는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포테인먼트의 디자인이나 이런거는 굉장히 멋진데 이게 차라리 위에 좀 있, 위에 이렇게 있어서 운전할 때 그렇게 시야이동이 크지 않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그리고 지금 무선 충전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요 콘솔 박스를 열면 요 부분이 무선 충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근데 시동을 끄고 내릴 때뭐 제가 이게 습관이 안 돼서 뭐오일밖에안 탔으니까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 이게 맨날 놓고 내리더라고 내릴 때마다 놓고 내려서 다시 들어가서 핸드폰 빼고 뭐 그랬어요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뭐 꽂아서 넣거나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단점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 차는 진짜 쓸모없는 옵션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요게 통풍시트 옵션입니다. 이게 유럽 차들이 아마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통풍시트이기는 한데, 진짜 바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진짜, 이 통풍시트 옵션은 진 국산차가 진짜 최강입니다. 최강. 그러니까 이 옵션은 솔직히 좀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이 옵션 빼고, 뭐, 원가를 좀 절감하거나 뭐 그렇으면 어떨까 싶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 요게 그 저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에요 그게 이게 여기 에 있고 요게 이제 그 저기 뭐야 차선이탈 방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여기 에 있는게 여기 보이시는게 차선이탈 방지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다른 차들은 이쪽에 있는데, 이건 이상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컬럼 형식으로 이 밑에 뺐어요. 근데, 뭐, 익숙해지면 편하겠죠? 근데, 아 이게 여기 있으니까, 뭐, 조작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좀 편하게 조작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 제 차는 어댑티브는 아닌데, 이쪽에 있거든요? 뭐, 제가 알기로 벤츠도 이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우디는 왜 여기다 이렇게 별도로 달아놨는지 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좀 얄쌍하게 만들고 싶어서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카플레이를 사용을 할때 단점이 좀몇개 있더라고요. 어플이 몇개 없고요. 카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이 오면은 다 씹었다가 차정차해서 핸드폰이랑 연결 풀르고 이걸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단점은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한 5일 동안 운전을 하면서 이 차를 타봤어요. 장점은 뭐 신차라 그런지 옵션이 진짜 매우 좋았고요제 기준에서는 제가 뭐 bmw 어 엔트리급 차량을 타다 보니까 이제 옵션은 매우 좋았고요그 다음에 차 퍼포먼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드라이빙 모드에 따른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느낄 수는 있었고요 차이를 조금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런 기능도 조금 있어 괜찮았고요 근데 제 돈을 주고 이 차를 사라 그러면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운동 퍼포먼스를 따졌을 때는 bmw보다는 좀 그렇고 솔직히 럭셔리의 뭐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면 아우디보다는 벤치가 좀더 나은 것 같고요. 뭐 옵션도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데 제가 g80을 전에 이 지금 나온 버전 말고 이전 버전을 한번 시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개가 가격대비 옵션 따지면 진짜 이 독일 3사 차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포지션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중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사느니 제가 옵션을 좀 치중을 한다 싶으면 G80 좀 퍼포먼스나 운동 성능을 좀 생각을 한다면 BMW 나는 럭셔리다 차는 뽀대다 싶으면 벤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